겨울을 나기 위한 남자 패션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저같이 추위를 극혐하는 분들은 겨울에 어떻게 패션을 코디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 않으시나요? 혹은 추위를 잘 타지 않는 분들이어도 겨울에는 아우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겨울 남자의 패션을 위한 영상을 기획해보았습니다. 유형은 추위가 뭐야 형, 보통 사람 형, 입을 밖은 위험의 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추위가 뭐야 형입니다 추위가 뭐야 형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유형입니다 추위를 별로 안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코디를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코트나 재킷 그리고 가디건 등으로 하나 내지 두 개를 걸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내 핏과 옷 조합 자체를 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너를 터틀넥이나 콜라티 같은 니트를 받쳐입고 아우터를 코트 하나 딱 걸쳐주면 댄디한 컨셉의 코디를 할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너 하나, 아우터 하나씩의 코디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 적당한 쇼핑몰을 하나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보통사람형입니다. 보통사람형은 말 그대로 적당히 추위를 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너와 아우터 모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가장 겨울 코디를 하기 어려운 유형이기도 하죠 핏을 살리자니 너무 춥고 보온을 신경쓰자니 패션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어느정도 타협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너를 넉넉하게 입고 아우터를 가볍게 하는 방법 혹은 이너를 가볍게 하고 아우터를 두껍게 입는 유형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폴라니트나 터틀렛 바디건, 프리스 등을 두겹 내지 세겹을 입고 아우터를 코트로 걸치는 경우 같은 것인데 이 경우는 코트가 전체적인 코디를 결정하게 되니 코트에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너를 폴라니트나 터틀렛 같은 것을 한겹 내지 두겹 정도 입고 아우터를 패딩이나 점퍼 등으로 추위를 커버하는 것인데 점퍼를 입는다면 그나마 디자인이 다양한 편이어서 코디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패딩을 입는다면 사실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패딩도 롱패딩과 같이 길이로 스타일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쯤부터 롱패딩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아예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롱패딩도 이젠 포인트가 되기 힘들죠. 만약 추위를 더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후자와 같이 아우터를 두껍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패션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자와 같이 이너를 두껍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는 윗을 바꾼 위험의 향입니다 입을 바꾼 위험의 형은 추위에 너무나 약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너도 두껍게, 아우터도 두껍게 가야하죠. 그래서 이 유형부터는 사실상 옷이 패션이나 코디라기보다는 방안에 더 집중되어 있어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시라면 이너를 폴라티를 입으시고 그 위에 가디건도 걸쳐주시고 아우터를 패딩에 집중하는데 여기에 두르는 목도리로 포인트를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도리가 그나마 겨울 아이템 중에 디자인이나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타일을 신경 쓸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추가해서 네번째는 김상상형이 있습니다 김상상형은 바로 저입니다 겨울에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가야 한다면 무조건 따뜻하게 입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겨울에는 그냥 겁나 두꺼운 패딩 패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남자 겨울 패션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제가 공부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